아빠 응? 엄마가 그림 요거트도 사고 싶어요. 연이 이거 탈 거예요? 네. 아빠 튀겨 먹는다고 했잖아. 아 맞아요. 에어프라이어에 튀겨 먹을 거예요. 엄마가 말해줬어. 1 0 g 당 217원, 195원이에요. 이게 4초 그렇죠. 아, 이거요? 어, 아빠도 이거 살려고 했어요. 잘 됐다. 무지방으로 몇 개나 들어있어요, 아앞달리로두 개씩 살까? 엄청 많지 어떤가요? 딱이뻐 이거 대체? 아 해바라기 씨 종벌레. 영훈이 좋아하는 거 잔뜩 샀네. 너무 훈남을종류별로 샀어? 어어 어. 여보 이거 볼래요? 짜잔 엄청 맛있지. 우유 마라먹고 싶다. 우유 안샀다 영훈아. 어때? 뜨거워? 응. 괜찮아? 먹으러 가볼까요? 홈런불 먹어볼까? 에어프라이어에 살짝 구워서 어릴 때 쌓아놓고 먹는 게 꿈이었는데 지금이 드림스 컴트루 <목소리> 구독해주세요. 좋아요는? 홈런볼 초코맛, 우유 맛, 티라미수 맛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프라이어에 먹으면 맛있다고 꼭 해달라고 <웃음> 오랫동안 요청해주신 분이 계셔서 해봤습니다 향이 장난아니에요 완전 막 고소한 막 버터향 같은게 코를 막 가득 메우고 있어요 맛있네. 아 음, 어, 이게 겉대가 굉장히 바삭해지면서 속이 살짝 녹아서 촥 초코가 입안 가득 촥 퍼지는 게 너무 좋은데? 이렇게 조금만 해볼까요 일단 조심하게. 와, 이거다! 와우. 장난 아닌데요? 이게... 생각보다 막 그렇게 빨리 눅눅해지지 가 않아서 바삭함이 살아있으면서 이 안에 그 촉촉하게 살짝 녹아있는 초코랑 뭐 크림이랑 이런게 우유랑 같이 이렇게 싹! 싹! 이야! 와 이거 완전 우유도 두 개네 아 행복하다 사실 어렸을 때이 홈런볼을 좀 많이 먹고 싶었어요 뭔가 가격에 비해서 양이 적었어 그래서 한 봉지를 큰맘 먹고 사서 친구들 한 세네 명이랑 이렇게 먹다 보면은 뭔가 항상 그 결핍된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크면서 뭐 고등학생 되고 뭐 대학생 되면서 잊혀졌다가 아, 그래 원없이 먹어보자 이렇게 해서 다섯 봉지를 깠는데 다 먹겠는데 이거? 몇 칼로리였더라 하나에? 260... 곱하기 5... 음... <웃음> 아, 근데 제가 오늘 초코맛, 우유맛, 티라미슈맛 이렇게 세 가지를 하는데, 티라미슈는 별로인 것 같아. 초코가 더 맛있어. 근데 우유는 그냥 좀 약간 다른 느낌? 다른 맛이니까 그러려는 하겠는데, 티라미슈는 뭔가 애매해. 그래서 초코랑 우유만 드시는 걸로. 어, 좀 전에 덜 녹고 약간 덩어리로 초코가 있는 게 있었거든요? 그거는 우유랑 별로 안 어울려. 이게 녹아야 돼. 녹아야 맛있네. 이걸 보시다 보면 어 이제 좀 홈런볼을 넣는 손놀림이 좀 둔해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런 거 맞고요. <웃음> 네 이제 당분간은 홈런볼 <웃음> 두통은 먹은 것 같은데. 제가 먹어보니까 우유랑 진짜 잘 어울리고 커피랑도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커피 먹을 때 뭔가 달달한 디저트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. 딱 좋은 것 같아요. 초코 맛이나 우유 맛 같은 거한 6조각 이렇게 에어프라이어에 살짝 돌려가지고 한두 모금 마시고 이렇게 먹고 이러면은 커피랑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요. 우유랑도 맛있다. 그리고 저는 아까 뭉태기로 넣고 170도에서 5분 돌렸거든요.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게 뭐 엄청 많이 돌릴 필요가 없이 이 겉에가 살짝 이렇게 바삭바삭해질 빠삭 정도면 노릇노릇해지면서 살짝 기름 이렇게 싹 이렇게 있는 것 같으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딱 만졌을 때 이렇게 바삭바삭. 재작년에 저한테 이 컵을 주시고 나서 항상 출연하고 계죠. 아 출연 그만하고 싶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? 네. <웃음> 어 배불러 <웃음> 이 정도면 됐어 많이 먹었어. 들리십니까? 이 섬세한 사운드, 좋아요. 아, 잘 먹었습니다. 아, 오늘 홈런볼을 함께 먹어봤는데요. 여러분 <웃음> 맛있게 드셨죠? 네,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. 한 통에서 두통 정도만 혼자 드셔도 이제 당분간은 홈런볼 생각이 안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, 저도 뭐 이제 오늘을 끝으로. 언젠가 네, 또 먹게 될 날이 오겠지만 근데 저번에 첵스 당분간 안 먹을 거 오래 안 먹어도 될것 같았는데 다음날 되니까 또 생각나더라고 그때 첵스 다섯 봉지인가 샀는데 이제 한 봉지 남았습니다 빨리 먹었다 그죠? 그래서 살이 안 빠져나? <웃음> <웃음>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도 저 홍사운드와 함께 즐겁고 행복하고 또 신나는 한해 보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영상도 재밌고 맛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!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홍